tonight we have uh, someone very special from uh, originally from North Korea now living in South Korea doing ministry uh, intercession ministry um, he's married to a uh, South Korean wife and uh, at least in their home North and South Korea is united <laughs> right so I am very proud and uh, excited uh, for this couple especially uh, t h Jeremy, uh, he's been trained here before, and he is uh, just speaking uh, boldly the word of God to the church in South Korea and wherever he goes. 그래서 so 오늘 저녁에 또 여러분들이 uh, 이 말씀을 나눌 텐데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요, uh, 그동 예렘 형제님,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uh,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고 또 나만 자매님하고 결혼해 갖고 통일을 이루셨어요. 그 가정 안에서는. 그래서 어, 그 형제님이 여기서 훈련받고 지금은 한국에서 어, 중보기도 사역 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 담대하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So uh, tonight uh, we want to hear from him and uh, we will have also uh, our brother uh, Chris Uh, who's been working over 20 years in North Korea? Translate for this man uh, into English. So there will be a, a perfect uh, combination to uh, unite uh, Korea tonight in this place. So, Chris Kim, now go. Yeremyongjin, now go. 안녕하세요, 동예렘입니다. Hello, I'm uh, Jeremy. <laughs> <laughs> 아, 네. 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어, I'll, I'll pray first. 주님. Lord.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만 찬양 받고 영광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어, 준비를 잠깐 하겠습니다. I'm sorry. I'll prepare a little bit here. Thanks. 네. 음. 아 먼저 어, 우리 엘렌 사모님과 또. 오대원 목사님의 성교 60주년 축하하는 패밀리 캠프에 초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입니다 uh, Personally, it's a great honor and truly I want to thank and it is an honor uh, for being invited to share uh, at this uh, 60th um, anniversary of uh, their ministry Uh, and this camp, uh, family camp of this. 네, 또 주님 안에서 어, 패밀리 여러분을 뵐수 있고 또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And I also am very thankful that I'm able to meet and also to meet the family here. 네. 어, 여기 계신 패밀리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목사님과 사모님을 향한 존경과 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Like you, heart, uh, 네, 하나님을 향한 저의 감사는 uh, 몇날 며칠을 밤새도록 나누어도 부족하지만 of course uh, I can s and and h About the uh, thankfulness I have to the Lord.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이 제삶 가운데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네 다르게 표현하면 두 분의 삶이 하나의 열매인 저의 삶을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to share about these two. Well, uh, to say um, summarize it, how uh, their lives.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니다첫 번째는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세 개의 고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중보 기도입니다. s e c o intercessory prayer. 그리고 마지막은 용서입니다. And finally it's forgiveness. 네. 제가 오늘 나누게 될 본문 말씀은 이사야 43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얼름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네, 이 말씀인데요. 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간략한 저의 소개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안북도 운산군에서 1985년에 태어났습니다. I was n r t h p y Province, Unsan 제가 1 9 8 5년한거 맞죠? 1 8 8 5년안했죠 yeah, 네. 제가 1985, right? n o 네. yeah. 살짝 긴장했습니다, 지금. a little b <웃음> 1997년에 13살 때 아버지 손을 잡고 처음 탈북했습니다. So when I was 13 in 1997, holding my father's hand, we escaped. 아, 그리고 2002년에 북송을 당했고 Then in 2002, I was sent back forcefully to, back to North Korea. 네, 성경 공부하고 또 한국인을 만났다는 이유로 감옥에서 1년간 살았습니다. And I lived in a prison Uh, for a year for the sin of uh, doing Bible studies and meeting South Koreans. 그리고 2004년 1월 1일날 Then in 2004, uh, January 1st, uh, it was my second attempt at uh, escaping. 그래서 중국 베이징을 거쳐서 몽골리아를 거쳐서 대한민국으로 2004년 4월에 입국했습니다. So in April. Of April 4th of 2004, I finally arrived in South Korea via Beijing, China, and Mongolia. 2012년부터, 한국, 서울, and since uh, the end of 2012, I started interceding for praying for uh, Seoul and the church, Korea, church in South Korea. 제가 2010년 제주열방대학교에서 제주열방대학교 DTS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Um, I had a radical encounter with the Lord uh, when I attended the DTS at 제 j University of Nations in 2002. And I confessed to the Lord thus.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Lord, I uh, lived... Uh, t h i s point receiving much love.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 받으면서 살았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자랐습니다, 저는. I may think that's a little odd, thinking that um, as a, as a person who was born and raised in North Korea, uh, I would say something like this, but 그런데 이제는 제가 그동안 제가 받았던 사랑을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동안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셨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And since I had this encounter, I realized how much the Lord had loved me all throughout.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가족, 친구, 모든 분들을 통해서. Through my family, my friends, and those around me.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어, 지금까지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a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There, 보내시는 곳이 어디든지 누구에게 가라고 하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 너는 나의 동역자이고 and uh, he spoke to me saying you are my coworker and i w i l led l a you to places that you you cannot fathom 그게 서울이고 한국일쯤 저는 꿈에도 상상 못 했습니다 and i never dreamed that it would be to soul e and to south korea 뭐, 앞으로 제 삶에서 하나님이 또 어느 곳을 인도하실지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and um, and i don't know where the lord will lead me 사람에 대한 한국에서 살면서 사람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제 자존감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DTS 기간 동안 저를 회복시키셨고. 제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셨어요. And he established my uh, identity. 그렇게 첫 번째 고백을 하게 하셨죠. And he let me uh, confess, and that was my first confession. 2011년 제가 미국 시애틀 이곳에 와서 NKSS를 할 때, uh, In 2011, when I came here to do NKSS, 민족을 위해서 우는 자가 되겠다 하나님한테 고백을 했어요. I 시애틀 오기 전에는 당시 한국에서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어요. And before I came in Korea there were i n c i d e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왜 우리 민족은 7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서로를 원수로 생각하고 있고 적으로 규정하면서 주, 서로를 미워하고 죽여야 하느냐라고 질문했어요. Sorry. And I, and I uh, uh, cried to the l Lord. o Lord, 70 years s i n c 70 years and why do we still hate one another and c o n s i d e 제가 여기 시애틀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그 곡을 계속 들었어요. And uh, when I came here to Seattle, I heard the uh, praise song of uh, talking about uh, uh, Jerusalem of the East, and I kept on s i n i n g that song. 어느 날은 이렇게 비가 올때 제가 혼자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늘을 울렸던 찬송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Um, no 저는 이 가사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And t Uh, hurt too much. 성령님, 께서제 마음을 아프시게 한 거죠. 제가 한게 아니라. It, it was the Holy Spirit that caused me to be affected this way and, and for me to be hurt this way.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제가 민족을 위해서 우는 자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두 번째 고백을 했습니다. And through this process, I um, became a person and caused me to um, profess. that I'll be someone who will uh, cry for the Korean people. 오늘 나눈 이 본문, 말, 본문 말씀은 제가 2011년 여기 두 번째로 시애틀에 와서 아, 시애틀에 와서 두 번째 고백을 했을 때 아침 묵상을 하다 받은 말씀이에요. and i received uh, you know uh, isaiah 43:9 uh, the word that um, i shared um, is i received these this word d u r i n g a morning um, quiet time when i was here in 2011 seattle 여러분들이 읽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한국어로는 이 일이 무엇인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Um, now when you read when you've read or heard this passage uh, there's this um, the word this uh, whom 저도 궁금해서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so so 그긴 스토리를 짧게 줄이면 so short, 그 일이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this refers to forgiving forgiveness 그래서... seeking forgiveness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무엇을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까? So I a s k e g a i what is seeking forgiveness? 그때 하나님이 저게 내가 북한을 대신해서 한국 전쟁에 대해서 나만의 용서를 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Then the Lord said to me, uh, um, "My, t e a d I want you to in uh, in North Korea's in, uh, 저는 대학교에서 정치 외교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살면서 한국에 있는 그 이념에 대한 이념 문화를 조금 알고 있었기 때문에 and, uh, while living in south korea i got to know a little bit about their thoughts and their cultures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고 대답이고 그랬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and what i heard from the lord to me was was overwhelming and fearful made me fearful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so i said to the lord 하나님, 이 일은 너무 어렵습니다. This is too difficult, God.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I, I can't do this. 제가 할수 있는 능력도, 경험도, 지식도, 지혜도 없습니다. I don't have the ability, experience, nor the knowledge or the wisdom to do this.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럴 때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고 침묵을 지키시잖아요. But you know that the Lord doesn't reply these times. He just Keep silent.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하긴 할 건데요. So, so I said uh, i said to do it, okay, I'll do it.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상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게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so 했어요. So I said, uh, okay, then, n in, in your time. 그 고백을 10년 전에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So I confessed that to the Lord this place 10 years ago. 두려운 마음에 회피성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So with a fearful heart I confess a confession of avoidance. 그로부터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So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Like this, uh, now, 첫 번째는 제가 2012년 말부터 서울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다는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시작했습니다. So since the end of uh, 2012, I uh, I started p r a y i n t e r c e d i n g for s o u l and for 여러분들 아시듯이 북한은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 남쪽은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However, 많은 나눌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줄이면 중복기도 결과로 제가 받았던 말씀이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You know I can s r e l 7 1 11. 그 말씀을 기반으로 2019년에 한국 교회를 향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And u 7 1 11 as the base, uh, 2019 출간 이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and, and at the time of the publication um, he gave me another revelation 2020년부터 유튜버가 됐습니다 and since 2020 i became a youtuber 괜히 시작한 것 같아요. I don't know I started that, but <웃음> 대체 한국 교회가 왜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이런 마음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So the YouTube, I share the YouTube videos. I share the Korean church why, uh, what, and how to uh, uh, ask for forgiveness, repent. 이미 한국에서는 회개에 대한 목소리들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Um, already, uh, church, uh, of, uh, of 그런데 제게 주신 마음들이 있어서 또 다른 마음들이 있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But I had the burden for t h i 세 번째로는 제가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9년간은 제가 용서에 관련돼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어, 그만큼 조심스러워서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마음에 품고 있다가 어, 올해부터 하나님이 어르신 몇 분과 교제 개인적으로 교제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어, 교회 교회나 기도 모임 또 이런 것에 초대받지 않았을 때는 제가 용서 구하는 삶을 살수 있는 방법이 어르신들과 교제하면서 그분들의 말동무가 되어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What I learned was t h a c o n v e r s a, a t a, a i to, uh, to 이번에 시애틀로 오기 전에 이이 어, 넘으신 어머님 두 분과 또경비실 아저씨 이, 그분들도 이0이 넘으셨어요. 그분들 몇 분과 교제하다 어, 왔습니다. a c o 되고 코로나가 조금 괜찮아지면 같이 어머님 두 분이랑 여행을 했는데 상황이 좀안 좋아지고 있어요. I I said to them uh, you know when uh, when autumn comes and situation improves uh, let's travel somewhere but you know situation seems to be getting worse. 한국 교회가 분열되어 있듯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 기독교인들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And just as the Christian church can, fails to be one, um, the, the, the church of uh, the North Korean refugees uh, fails to be unified as well. 서로 분열하지 않고.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어, 좀 발품을 팔기도 했습니다. You know, and I with a, a desire heart to see um, that there would not be this division. Um, I actually f e r v e n t l y looked into this matter as well. 어, 마지막으로 아까 피터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and as uh, Peter, uh, Pastor Peter shared 어, 하나님의 선물인 남쪽 자매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 와 통일을 이루어가는 결혼 2년차 새 신랑이기도 합니다. And I'm, uh, and I'm a newlywed as uh, the Lord's uh, gifted me with a, a wife of a South Korean-born wife, and, and uh, we are living a unified <웃음> a marriage. 어, 남쪽에서 한국에서 혼자서 15년 동안 살 때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And I am living an 가장으로서 책임감도 느껴지지만 저의 모든 것을 믿고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또 필요할 때마다 조언해주는 와이프에게 고, 감사합니다. And I'm just very thankful to my wife who uh, a, I get I think she's watching <laughs> um, to my wife uh, who's you know, always supportive and always standing uh, by me and giving me advice when needed. 음, 저의 이런 모든 고백들과 저희 삶은 1973년 어데온 목사님이 히로시마에서 미국인으로서 원폭 원포, 피해 할머니에게 용서를 구했던 그 스토리를 읽으면서부터 시작됐어요. And actually, all these things started from me reading the story about uh, Pastor Ross uh, in 1973 in Hiroshima, asking for forgiveness as an American to uh, this 제가 2011년에 여기 시애틀 에 오기 전에 2011, 하나님께 시애틀에 제가 왜 가야 됩니까를 여쭈었을 때제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준 스토리예요. And when I was praying to the Lord, uh, in 2011 why should i go to seattle uh, this was a story that Deeply impressed upon me. Deeply affected me. 그 스토리를 읽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너가 시애틀에 가야 하는 이유는 용서 때문이다라는 라고 말씀하신다. 이 용서라는 키워드를 저에게 주신다라는 걸 제가 확신할 수 있었어요. And I could confirm, I I, I could be sure that the reason the Lord was sending me to North, uh, Seattle was to not North Korea, to Seattle was to was about forgiveness and that that that was the key word forgiveness.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했어. 그렇게 제가 시애틀에 와서 민족을 위해서 우는 자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던 거예요. And so that's how I came to Seattle at that time and c o f e s s e d to the Lord that I will be one who cries for my people. 제가 이번에 시애틀에 오면서 와서 떠나기 전에도 하나님 제가 왜 다시 시트를 가야 되죠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And I also asked once again 당연히 예, 오 목사님과 엘렌 사모님의 성경 60주년을 축하하고 같이 셀러브레이션 예, 하는 자리이지만 of c o u r s 60th a n n i v e r s a r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고. But c o r o n a i s getting worse. 제가 여기 그렇게까지 와야 하는지를 잘 몰랐었어요. I didn't really know was it really necessary, that necessary for me to come. 어, 그래서 제가 여기 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시애틀에 저를 시애틀에 오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So I asked again, uh, Lord, what is the reason that you had me come to Seattle this time?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날그 이유를 깨달았어요. Day,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했던 세 번째 고백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He reminded me of the third confession that I made long ago. 그 두려움의 회피성 고백을 했던 걸 기억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로부터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을 다시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그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I strongly felt that he wanted to be free of fear, but b u to t confess again uh, of, of 사랑. 사랑, 사랑. 사랑. Yeah, love. <웃음> 두려움을 이긴 사랑. Yeah, 네. uh, yeah, The love that overcame fear. 그래서 제가... 오데온 목사님이 쓰신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라는 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So I read uh, 그세 번째 고백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계신 앞에서 드리려고 해요. And 고백은 제가 마무리 기도로 하겠습니다. And Um, the confession, will, uh, my, uh, 제가 정확히 몇년인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어, 그 서울에서 통일 비전 캠프라는 걸 거의 매년 했어요. i 오디오 목사님이 엘렌 사모님 거의 매년 오셨어요. And uh David Ross and Ellen Ross they came almost every year. 그 캠프가 끝나는 마지막 모임을 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려 드리고 있는데 어 uh, there was a closing uh service from the camp. 오디오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어 uh, Pastor Ross he Me up. 그리고 저의, 저로, 저에게 용서 구하는 비전을 어떻게 받게 됐는지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e s me to share um, uh, succinctly how I received the vision of, of seeking forgiveness. 어, 저는 당황했지만, I was a little bewildered. 당, 당황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잘 설명을 못했어요. So, so I couldn't explain properly.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데어 목사님이 저에게 음, 미국인으로서, even so, he said, as an American, 북한에 어, 했던 것을 용서를 구하셨어요. He sought forgiveness as an American, what America did to North Korea. 그리고 저도 어, 용서 구하는 그 마음을 그, 거기 계신 캠프 And I also shared with the attendees of the camp uh, the forgiveness for what North Korea did. 거기에 참가했던 분들이 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And those the attendees were um, moved. They were moved. Uh, 또몇년 전에 그 뒤로 몇년 뒤에는 that, 피터 목사님이 여기 로컬에 있는 교회 분들을 데리고 한국에 오셨어요. 서울로. 파스터프 피플 로컬 어 탈북민들과 같이 영어 캠프를 몇박 며칠을 같이 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Again, uh, 그래서 앞에 나가서 그래서 앞에 나가서 어, 용서 구하는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성령님의 역사하신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the r e a s 그 중에 미국 자매가 한명 있었어요. The midst, this, uh, 네. 그 친구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가하셨었대요. 자기가 한국에 오면서 아, 그한국의 할아버지가 참전했던 그 이야기를 본인이 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손녀로서이 한국에 예, 그리고 또 특별히 노스 코리안들을 만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화해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도 She also had this heart of reconciliation.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다가 She didn't know what to do. 이제 제가 나가서 먼저 그 마음을 나눴을 때 and When I shared my heart, 그 친구도 나와서 she also c a m f o r w a r 이 나눴어요. 너무 은혜로 시간을 보냈어요. It was a, a time of much uh, blessing. 여러분들이 밖에 계시면서 한국이 아닌 밖에 계시면서 한국의 상황, 특별히 교회 한국 교회 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한국 교회가 분열이 심각하죠. You know that uh, the divisiveness within the Church of Korea i s severe, it's serious. 저희는 민족이 분단이 됐죠 남북으로 you know, our were split, north and south. 사회에도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well. 특별히 세대 그리고 계층 and um, uh, the 그리고 어... 젠더 성별 아, r 성별에 그리고 uh, 지역 regional. 또 하나가 뭐가 있는데.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어요. n d e 그런데 그 분열이 점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r e s 저는 한국 교회에 대한 마음 중보 기도의 마음이 있고 또 한국 사회, 서울에 대한, 관심, 어, 서울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 계속 기도를 하고 있죠. I continue to pray because of heart, heart to intercede and for the heart for the church and uh, yeah. 아침에 여러분 혹시 서울에 만약 가게 되면 혹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If you go to uh, Seoul on these days uh, in the morning, why don't you try this? 그 특별히 그 패스트푸드점들이 지하철역이랑 가까이에 있어요. You know, to, uh, 거기에 창가에 앉으셔 가지고 아침에 출근 시간 때 지하철로 출, 출근을 하려고 지하철 입구로 들어가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Down, uh,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Where are they going? 그냥 본인의 삶을 최선으로 다해서 살아요. They're just trying their best to live their life.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죠. And they think that's the right thing. That's, yeah.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of of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게. It, that's not the answer. 그런데 문제는 한국 교회가 본인들이 분열이 되어 있어서 그 사회에 대해서 바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The the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고 말씀 선포를 합니다. Yes, they e v a n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전하죠. e 데그 말이 안 먹혀요. 그 말을 해 봤자 사람들이, 사람들이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 친절한 금자 씨에서 이영애 씨가 하는 대사가 있죠. 네. 친절한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어요. Yeah. There's a Korean movie A f r i e n d l y Miss <웃음> <미스> 금자. 금자. <웃음> 그 이영애 씨가 본인이 나 잘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And this person says h 오히려 밖에서 한국 교회가 변해야 된다, 갱신을 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라는 비판의 소리를 들을 지경이에요. Well, actually, we r e now at a situation of receiving criticism of the church. You need to be h e a e You need to get right. 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라거나 또 중보기도 이야기. 그리고 용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면 수요 오후 티타임의 티타임을 기억하셨다 오시면 돼요. So if you want to hear more about uh, how, I my, uh, uh, how I met the Lord and uh, about my, inter, uh, my intercessions or um, about forgiveness, then uh, please remember the tea time on Wednesday. Uh, 기도 제목 세 가지 나누고. Let me share through, uh, uh, prayer topics. 네,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a close t h prayer. Uh, 번째, First. Uh, 남쪽 The south. 남한, 남한, 북한, 뭐, 북조선, 남쪽, I, I like the phrase south and north rather than South Korea or North Korea. 우리 남쪽에 있는 탈북민들이 전체가 33,000 명 정도 됩니다. There a b o u uh, t 33,000 uh, people from North, refugees from North Korea, from the north. 그런데 그 중에 기독교인들 them,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만 명이 안 돼요. There are less than 10,000 among them who attend church. 그분들이, 그분들이 저희, 저희 탈북민들이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할수 있는 사람.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해줄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I wish that such thing happens. 네. 그것이 역사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수 있는 사람, 아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죠. And this is because um, there are few who know the Lord. 네. 하나님이 어, 하나님이 찾, 자기를 찾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어, 자기 사랑을 보여준다고 하셨으니까 문을 I mean, 연다고 하셨으니까. I mean, the Lord said that He will uh, m e 우리 우리 탈북민 탈북민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한국 교회, 남쪽 한국 교회를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and pray that 지금도 많은 탈북민 분들이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어, 섬김과 봉사와 많은 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 소망은 우리 탈북민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돼서 that the uh, refugees um, that will become one and towards 복... the Church of Korea and about the uh, Korean War, uh, 남한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국 전쟁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I pray, pray that, that they will come when the, the believing refugees uh, 두 번째 기도 제목은 second prayer topic is 남한에 있는 남쪽에 있는 각교단의 신학교들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I, I desire that uh, in in the south that all the um, s e m i n a r a r i o u s d e n o m i n a t i o n w t become one 불가능해 보이죠? It looks impossible. 그런데 지금 사회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 가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And I believe that it seems like the society the situation seems to be forcing t h i n g s in that direction. 2018년에 그 문화 체육관광부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uh, in 2018, when you look at the, uh, uh, the result from uh, what the, uh, the cultural, uh, athletics uh, ministry, uh, the result of their research was 남한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천만 명 이하로 줄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in the South. 교회가 보고한 그 성도들의 수를 정부가 그냥 조사한 결과고 정말 교회에 관심을 갖고 교회 갱신을 외치고 교회 관심 있는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at, in church, 700만 명 이하예요. 그 이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People, quote, 어, 로스앤젤 LA인지 캘리포니아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sure 거기 uh, 계시면 거기 계시는 옥성득 교수님이라는 분이, p r o f 옥성득 말씀하시기를 장로교의 교인 수는 180만 명까지 줄어들 거다. He said that the Presbyterian number denomination uh, will go down to just 1.8 million. 네. 어,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됐으면 나중에 수정. The 네, the numbers are exact, but. 그만큼 교세가 교인들의 인구가 점점점점 점점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That, that's, that's 어떤 분들은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많고, 그리고, yeah. 네, 성도들이 많고 어, 다른 표현으 하면 그 파이가 크기 때문에 uh, some people say there're many w 그래서 그 파이를 나눠 먹으려고 신학교들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So, uh, so large, so that, uh, 왜냐하면 신학교를 많이 세워도 학생들이 계속 들어오니까요. Because, uh, have have so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더 교인 now, 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Uh, 빠르게. 코로나 때문에. 결국에는 각 교단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라도 교단끼리 어떻게 연합이라든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는 Lord,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You know, 나의 생존 우리 교단의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of of 예수님 그한 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되죠. 그렇게 되기 되어서 한국 교회가 어, 부, 분열된 한국 사회 그리고 분단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마음들을 가지고 사회, 한국 사회와 또 교회를 향해서 나갈 때 uh, as the, um, I move out towards the society and t h e church of Korea uh, with the word of God 열정적이지만 지혜롭게 um, though I am fervent but wisely but with wisdom 당당하지만 겸손하게 uh, though confident but humbly 앞에 서서 늘 나누지만 뒤에 가서는 골방에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제가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 가정도 같이 위해서 기도해 으면좋겠습니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길. 제, 제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는 사랑이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이 굉장히 큰줄 알았는데, sorry, no. So I thought I had a lot of love because I grew up with receiving much love from, y e a 그런데 그 와이프랑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But as I lived my, with my wife, I realized that's not the case. 네. 제 안에 더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Okay. So pr please pray for me that I would be more filled and be overflowing with love. 아, uh,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 closing prayer. 하나님, <놀람> Lord. 오대영 목사님과 엘렌 사모님이라는 그큰 나무 나무를 통해서 Thank you that you've given us much challenge and rest and challenge uh, through the, uh, the, the uh, pillar, the tree of, of David and Ellen Ross. 그리고 제가 아버지께 드렸던 첫 번째 고백과 두 번째 고백을 기억합니다. Lord, 주님은 신실하게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Led, led 다시 세 번째 고백을 기억나게 하시고 And you help me t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Understand, realize your heart. 주님은 참으로 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며 Truly you know all about us. 저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And you lead me.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You me 10 years ago. 내가 북한을 대신해서 남쪽의 한국전쟁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줄 수 있겠어? Um. Can you ask for forgiveness from the south about the Korean war on behalf of the north? 네, 주님, Yell, yes, Lord, I will. 오시든, Wherever 가로간, you send me, 보내시든, Whoever, who, to whomever you send me, I shall go.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마음을 주실 때 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To the people you sent me, to the Korean people, to my people, I will go. I will be one who cries for my people. 비록 그것이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though that place is a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니 thou art with me and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제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I will go. I will go. I will go.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